꼬리에 꼬리를 무는 한자 퀴즈와 더불어 나가는 것입니다 한자를 익히는데 아주 유용한 방법이죠 보세요 이 글자는 무엇일까요? 3000년 전 또는 35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글자입니다 그림이 아니고 글자라는 게 재밌죠 머리카락, 눈, 코, 입쯤 되겠죠 그리고 다리, 팔 아주 귀여운 심벌이 나 나타났습니다 얘는 세월이 조금더 흐르면서, 진나라 시대쯤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간단하게 머리통과 팔. 뭔가 좀 바빠졌나 보죠. 이렇게 단순하게 한거 보니까. 이게 요즘 글자로는, 요즘 글자가 주로 해서체죠. 이렇게 바뀝니다. 자식 자자죠. 아들 자자라고도 하는데, 또 딸들도 자식이니까 요즘은 자식 자자라고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자식을 사랑하는 존재가 있으니, 바로 이렇게 생긴 존재입니다. 상상으로 표현한 것이 이게 두 손을 교차시키고 있는 거고 여기가 머리고 이렇게 다리를 조신하게 하고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여자여자또계집여자라고 하죠 이렇게 서있는 모습, 앉아있는 모습 포인트는 둘다두 손을 교차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럴까요? 바로 아랫배 부분, 자궁 부분 그곳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딱히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요즘은 예, 계집녀 또는 여자여 계신다 집에 이런 의미로 계집애라고도 하지만 원래는 곁집이에요 곁에 계시는 집사람 이런 의미입니다 약간 낮춰부르는 느낌이 있어서 그냥 요즘은 여자여 이렇게도 많이 하죠 이 여자분이 자식을 낳았어요 그래서 등에 업고 밖에 나가기도 하고 아주 좋아하겠죠 또는 반대로 앞으로 안고 자식을 이렇게 안고 또 자식은 엄마를 얼마나 따르고 좋아합니까? 이런 모습이 되기도 했던 거죠 요즘 식의 글씨로 횟소로 쓰면은 바로 좋아하러 오자가 나오죠 엄마가 자식을 또 자식이 엄마를 좋아한다 이런 의미가 되죠 아주 가장 좋아하는 것의 상징이 될 수가 있죠 이것을 흔히들 여자와 남자가 뭐 서로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겠지만 아들 자자가 이 자식 자자가 꼭 남자다 라고 생각할 수만은 없거든요 주로 엄마가 자식을 더 좋아하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이 여자가 엄마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이다 보니 엄마의 뜻을 가진 전용 글자가 따로 만들어질 필요가 생겼죠 그래서 이 자가 생긴 겁니다 한자는 어느 한 시대에 생긴 것이 아니에요 계속 필요에 따라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점을 찍었네요 갑자기 무슨 점? 예 네, 바로 유두입니다 이것이 엄마라는 존재는 자식을 매겨 살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식에게 식량 공급을 하는 그 자리 그것이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도 씁니다 이것은 비녀일 수도 있고 결혼했다는 상징이죠 이것이 어미 모자 또는 엄마 모자라고도 하죠 어미는 아무래도 낮춰부르는 글자입니다 어머니 모. 뭐. 여기서 조심하실 것은 이걸 하나로 이어버리면 다른 글자입니다 이건 무 자예요 말무자 부정문 내쓰 있는 무 자죠 자 이것이 젖꼭지라고 했는데 자식젖자에다가 엄마의 가슴을 이렇게 푸짐하게 해 놓으면 자식이 엄마의 젖을 빠는 모습이에요 이건 또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쓰기도 했어요 이거는 유선열 뜻입니다 젖이 나오는 그길 그래서 이것이 현대의 글씨로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구멍공자예요 젖이 나오는 그 구멍이죠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바로 공자님 할때그 공자죠 공자님의 성함이 공구자시죠 그래서 이 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왕 공자 얘기가 나왔으니 맹자도 한번 얘기해 보고 싶죠 맹자 할때그 맹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아주 또 희한한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 어떤 그릇 같은 곳에 어떤 애기가 있어요? 그릇시죠 커다란 그릇 같아요 이게 뭐냐? 세월이 흐르면 이렇게도 바뀝니다 그리고 점점점 옛날에 이런 점점점 흩어져 있는 것은 물을 뜻해요 주로. 물방울 또는 물 씻는 거자 그러면 의미가 좀더 구체적이 되죠 커다란 어떤 그릇, 욕조 같은 곳에 애를 씻고 있는 거네요 처음으로 애기를 낳으면 그 애기를 씻어야죠 이 밑에 게 그릇 명자인데 그래서 이 글자는 첫 또는 맛이란 뜻을 가진 만맹자입니다 마다들할때그 맹자죠 그래서 맹춘지절 그러면 초봄이고 맹동 그러면 초겨울이고 하여튼 처음 그런 걸 뜻하는 것이죠 자그 다음에 여기 이게 나왔어요 그릇명자가 그릇명자 좀 확실하게 알아두죠 옛날에 그릇은 뭐 여러가지 모양이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담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땅에 고여둘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있어야 돼요 이게 좀더 정교하게 바뀌면서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건 손잡이 부분이에요 요건 윗바닥 그래서 그것을 요즘 해서체로는 이렇게 쓰는 것이죠 명자입니다 그릇명 근데 이 그릇명과 관계된 재밌는 글자가 하나 있어요 요렇게 돼 가지고 그릇명은 그릇명이에요 뭐 요것 있어도 그릇명입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요렇게 돼 있으면은 그릇 안에 뭐가 뚝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자세히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바로 핏방울입니다 피열자 피열자의 옛날 모습이 이래요 도대체 피와 그릇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자 예전에 갑돌이가 있어요 그리고 을식이가 서로 친구가 되는데 아주 절친한 친구가 돼가지고 우리 의형제 맺자. 그러면 그 맹세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그릇을 준비해가지고 여기다가 각자의 피를 손가락을 살로 살짝 베가지고 이렇게 피를 좀 짜요. 합쳐요. 그래가지고 각자의 입술에 나눠서 바릅니다. 먹었다는 뜻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걸로써 맹세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의 피를 가졌으니 형제다. 하면서 그래서 이 피는 맹세하고 중요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글씨도 있어요. 그름명위에 이거는 해일자예요 이렇게도 표현했던 겁니다 이게 무슨 자냐면은 자 이제 이걸 보셔야 돼 이게 창문 모양이고 이건 달입니다 창밖으로 달을 보니 밝죠 달보고 기도도 하고 맹세도 하고 또 해를 보고 맹세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왜 해와 달에 맹세를 할까요? 해와 달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니까 항상 뜨니까 어떤 신루의 상징이죠 그래서 신의 상징도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맹세할 맹자가 된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쓰죠 발을 명자 밑에 그릇 명자 이게 맹자입니다 자 마지막 한 글자 더 해보죠 요런 뚜껑 밑에 자식자 자를 또 이렇게도 씁니다 이름 무슨 자입니까 이것은 좀더 발달하고 나서는 진나라 청나라매 이럴 때는 이렇게 써요 이제 짐작이 가시죠 요즘으로 쓰면은 글자자자 왜 이게 글자자자일까요 자요 위에 요것은 집입니다 이건 다음번 또 꼬리물기를 할때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게 집을 뜻하는 집면자예요 그리고 집에서는 자식이 있으면 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글자를 문자를, 한자를, 한글을 그래서 이 글자자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